아하 마이첸 원투 원투 이 이야기는 팡머니를 잡기 위한 헌터팡의 롯나 지독한 야간 헤루질 이야기입니다. 이 컨텐츠는 1월 23일부터 약한달반 동안 진행되었기 때문에 오프닝은 따로 없습니다. 음, 구라, 자 여러분 나레이션 내개가 구라를 쳤습니다. 오프닝이 없다고는 구라예요. 그리고 그 나레이션 저예요 리바. 여러분 먼저 죄송하다 말씀 드리고 먼저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왜냐면요이 영상은요 촬영을 전부 다 끝내고 오프닝을 먼저 찍은 영상입니다. 원래 저는 항상 오프닝을 먼저 찍고 그 다음에 촬영을 하는 단계인데 이 영상 물론 오프닝을 먼저 찍었었는데 이방분을 잡는 게 무려 지금 한달반 정도가 걸렸어요. 자 그래서 이 앞에 있는 영상이 자동 삭제가 되어 버렸습니다. 이 멍청한 내게. 어쨌든 여러분 지금부터 방분이와 하더 방에. 아주 지독한 이야기가 시작됩니다 롬나 재밌어요 영상 보러 가요 렛츠고아 이제 약간 매신 목소리 같네 자, 여러분 오늘 레키 문어를 잡으러 야간에 방파제를 넘고 있는데 절대 따라 하지 마세요 제 생각에는 굉장히 장기 프로젝트가 될것 같은데 개론만한 레키 군수 있어요 와 너무 귀엽다 어쩌라고 지금 문어야 야이팡문이또 잡으면 이거 진짜 소리 지르겠다 어이래끼또 있네 이거 팔 한자가 없는 오늘 안 건들게 너를 건든 날은 수확이 없더라 오오오오, 꺼져, 꺼져, 꺼져. 정 떨어지니까. 제발 잡자, 새끼 문어. 문어야? 문어야? 오늘 조용히 얘기할게, 문어야? 문어래기야? 보츠 여기 잠깐 떠 있어? 제큰돌한번 들어볼까? 어, 리발 안 들리지? 자, 이 돌. 빵 문이 새끼야. 나와라. 없지? 어우 너무 멋져 보였네 어우 어머니 대성통고 그, 이거 뭐야 가리비 뒤진거 아 이런 돌 느낌 나쁘지 않은데 어 느낌 론나 나파 자 이런 미미게 있거든요 얘네 몇 마리만 잡아갈게요 왜 잡아가냐면 집에 개팡이가 이런 거 먹을 거예요 아마. 여러분 없나봐요 상무이를 다시 키운다는 게 사실 쉬운 컨텐츠는 아니에요 여러분 이돌 느낌 뭔가 좋아 뭐 에이 런 소리 하지마 이런 소리 하면 항상 안 잡혀 그지 없지 야 역시 여러분 헌터팡의 해삼운은요 기가 막힙니다 예 해삼운이 지려 지려 지려 버려 필요 없다 오늘은 또 있다 또 해삼 해삼이또 있어요 여러분 바로 옆에 필요 없고 무너져 너 여기서 돌인척하니? 모를줄 알았냐이랄기 야버려 자이대 들어볼게요 유달리 군소가 많네 돌 위에 군소만 많았네 자 이대로 한번 들어볼까요? 아이쿠야 없네요 여러분 배드라치입니다배드라치존나 잡고 싶다 진짜 잡은 것 같은데? 와, 잡았다 베돌아치 베돌아치 베드라. 여기 넣고 집에 가야겠다 자그럼 여러분 오늘 수확이 있습니다 바로 배드라치입니다배드라치저 오늘 이쯤하고 가야 될것 같아요 여러분. 여러분 문어입니다 문어 아니 포기하고 들어가려 했는데 지금 저기 문어 보이시죠? 무슨 수를 써서라도 포획해야 됩니다 지금 통 안에 뭐가 있어가지고 쟤는 손으로 잡아 끄는 수밖에 없어요 이래키 이거 뒤졌어 아 근데 키울만한 사이즈는 아닌데 사실 일단 잡을게요 잡았다 <웃음> <웃음> 우와, 커요, 여러분. 커, 커, 커, 커. 와, 너무 큰데? 키울 만한 사이즈는 아닌데요? 지금 여기 개 보세요. 개들 먹고 있었구나, 너. 키우진 못하겠다. 아, 참. 좀더 작은 녀석 걸리지. 야, 작은 애 없어? 어? 여러분, 죄송한데, 얘네 수조에못 넣을 것 같아요. 그냥 이 사이즈면 금방 커버려요. 야, 나 그냥 잡았어. 놔줄게. 나 놔줄게 나 놔줄게 다 새끼 목물을 아주 더럽게 품고 가네 어디갔어? 어 어디 갔어? 아따 이 새끼 고에 갔네? 저거니? 음.. 다 보인다 아 그래도 다행이다 첫날인데 그래도 봤다 한마리 그죠? 아예 못보면 어쩌나 싶었는데 그래 쟤는 확실히 안 키운 게 나았을 거예요 쟤 나중에 커서 잡아먹으면 돼? 다음에 올게요 렉기 팡무니 새끼 잡으러 베돌아치 입수합니다 베돌아치 오오오 먹지마 먹지마 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 롯나 무섭네? 근데 너 거기서 그렇게 구경하고 있니? 스트립쇼 하네? 니 위험할 것 같은데? 너뭐뱉니왜 토해? 야, 너 그, 그만 파? 무거워, 모래가. 니가 살던 모래가 아니야. 니가 살던 모래 아니야. 자, 여러분, 오늘 빵무니 잡이 이틀째입니다. 오늘 굉장히 좀 잔잔하고 괜찮아가지고 벌써 군쇼식이저거 맞이하는구나. 처음부터 재수가 없네, 리발. 자, 제발 이틀만에 끝내자. 와, 롯나 작은 불가사리. 롯나 귀엽다. 근데 유해 생물이야. 어, 밝진 않을게. 자, 여러분, 오늘 잔잔합니다. 자, 오늘 같은 날딱 나와주면. 베리 땡큐 감사, 리발 내키야. 고치가 기다려. 맛있는 거잡아 자, 해보시면, 와, 이 성게 크다. 와, 따, 이 성게 크다, 버려. 이거 찍지 마, 그물. 어, 이거 그게인데? 뿔물 맞이게? 어, 맞네. 그때 보여드렸던 거, 뿔물 맞이게라고, 론나게모세길렉게 있는데, 일단 챙길게요. 그러면 얘 어항에 넣어도 괜찮을 것 같아. 어차피 다 미래 빵문이 식량이야. 고기니? 그 생선이니? 그새 사라졌구나. 이름만 불렀는데. 아, 들어보자. 뭐가 있을까? 아무것도 없어. 군소만 떨어져, 리발. 야, 이건 뭐? 거의 해삼은 하루에 한번 나오는 것 같은데? 이거 보세요. 아, 론나 작대. 이건 내 거에 한 10분의 1 크기. 저 여러분 저기 개 뒤져있죠? 문어가 저 개를 추베르페타 소리밖에 안 들리거든요 지금 문어를 이렇게 이 주변에 있어 오 문어 문어 문어 문어 여러분 대박 키울 수 있는 문어예요 키울 수 있는 문어 개쩐다 제발 제발 잡게 해주세요 하느님 보이세요? 야 이정도 사이즈면 키워도 돼요 제발 제발 잡았다! 잡았다, 잡았다, 잡았다! 와, 여러분, 황문이 잡았습니다, 황문이! 우와! 우와! 근데 왜 그래? 이 상태가 왜 이래? 여러분, 문어 잡았거든요? 근데 애가 엄청 닫혀있어요, 지금. 다리가 세 개밖에 없네. 지금 나머지 다리는 나고 있어요, 새로. 와, 어떡하지? 어떡하지? 진짜 애매하다, 이거. 물 뿜지 말고 사이즈 대충 어느 정도인지 아시겠죠 작지 않습니다 절대 안되겠다 얘는 자연에 있는 게 낫겠다 그냥 돌아가라 여기 너는 안 된다 진짜 자기가 여러분들도 제가 작은 거 잡아서 더 오랫동안 열심히 키우는 거를 바라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냥 어차피 잡을 때까지 할 거니까 또한 마리 더 잡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오늘은 집으로 갈게요 다음에 또 잔잔한 날 올게요 라상라상 여러분 곧 잡힐 아직 안 잡혔지만 화문을 위해서 지금 개팡이를 방생을 해야 될것 같아요 개개개 개팡이 들어와 랩끼야 자 잡았다 물 아주 많이 시청이 됐네 리발랩끼야 잘가 안녕 안녕 낙사하지 말고 어디가 벌써 사라졌어 어개리발랩키네난팡문이 잡으러 가야지 자 여러분 오늘 개팡이도 방생 했겠다 팡문이딱 잡으면 아주 딱이었다 날씨가 많이 추워져서 지금 방파지가 얼어있을 수 있거든 내 입이 얼었구나 리발 미리 죄송합니다 오늘 괜히 나왔다 어우 오 롯됐다 아, 아직 어머니한테 인사 못 드리고 왔는데 여러분 그래도 잡아볼게요 일단 되는 데까지 해야죠 제가 지금 두 번이나 놔줬잖아요 놔준이 키울만한 크기가 아니에요 지금까지 잡았던 것보다 작아야 키울 수 있습니다 사이즈가 크면은 미련없이 버릴 겁니다 성개새끼는 롯나 많습니다 이거 보세요 그러니까 새끼 이상 개큰 녀석들은 뭐라고요? 어덜트 성개 버려 문어야 문어야 여 문어 새껴 나와라 롯나 개 빡치기 전에 나와 여러분 잠깐만 저기 돌 옆에 붉은색 저거 문어 같지 않아요? 손 넣어서 그냥 바로 잡아볼게요 많이 붉은데 아... 전... 정... 론나게 붉긴 하네 리발 문어같이 생긴 게 너무 많아 그래서 문제가 뭐냐면 딱 봐도 모르니까 이게 다 만져봐야 되는 거예요 와론나 세게 잡았는데 군소터트려 버렸다 미안해 자, 여러분 오늘 후퇴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 다음에 봐요 리발 안녕 자, 여러분 오늘은 석축으로 왔습니다 석축 자 사실 여러분 석축에서는 새끼 문어를 본 적은 없어 요어 아이고야 너 누가 그랬니 좀 살아있네 살아있는 것 같아 여기 제발 부디 살기 안녕 품팡팡아 자, 여러분 방파제도 실패입니다 다음에 봐요 올해 안에 잡을지 모르겠다 리발 이게 지금 며칠째인지 모르겠습니다 진짜 이제 여기 나오는데 가장 최근에 해루지라는 거에 비해서는 가장 파도가 적고 물도 많이 빠져있어요 그러니까 결론이 뭐냐면 오늘은 꼭 잡아야 돼요 우리. 어 렉기문어야 딱한 마리만 잡혀줘 생선 이야 내가 왼손으로 잡아줄게 이래기야 <웃음> 잡았다 버려 와 문어 새끼 대가리인 줄 알았네 돌개 새끼다 론나귀없네 어, 여러분 얘 데리고 갈게요 일로 여기 들어가 야야화내지마화내지마이 새끼야 난 오늘 무조건 잡는다 우와 나 줄었네 저거 엔돌핀 팍 돌았다가 다시 줄었다 어어어 배, 배 보이지 말고 이렇게 꺼져 강문아 나오자 진짜 거짓말 아니라 팔다리 없어도 돼 어, 내가 잘할 때까지 보살펴 줄게 어 돌개다 돌개 돌개 크다 어어어 그냥 꺼져 안 건들게 너 돌개니까 여기 돌 밑에 어노름이 크다 크다 크다 그냥 꺼져 뭐야 돌게 또 있네 야 가라고 가라고 가라고 꺼지라고 야 비켜 밟을 뻔 했잖아 어 뭐야 돌게 또 있어? 오늘 뭐야 돌게 잔치냐? 어 여러분 여긴 아주 성계존이에요 함부로 들어가면 안돼 들어갔다가 밟으면 바로 발가락 삭제 와 컨텐츠 론나 포기 하고 싶습니다 하지만 전이 컨텐츠 무조건 성공합니다 뭐야 해산 붙어 있었어? 너또 물총 썰 거니? 에이 버려 아 진짜 미치겠네 제발 뭐, 뭐야, 뭐야 뭐야 뭐야 우와 여러분 론나 큽니다 우와! 우와, 뭐야! 너왜 여기 있어! 어우! 와 대박인데? 와 지금 얘를 원한 게 아닌데, 근데? 야야야야야! 야, 야, 야, 야. 얼마 전에 튀겨 먹었던 것보다 훨씬 큰 사이즈예요. 하 어떡하지? 들고 갈지 말지 고민이에요. 잠깐만 여기 있어봐. 아니 내려오지 마. 여기 있어. 내려 내려오지 말고 여기 있어봐. 나 지금 고민해야 돼. 아니 아니 고민한다고. 지금 이렇게 큰 녀석이 필요가 없어요. 얘는 절대 못 키워요. 너무 커서 얘 수조 들어가면 제 수조 망합니다. 그래 너도 주면은 분명히 작은 녀석이 나한테 줄쉴 거야, 그렇지? 문어 씨님이 가가가가 가. 가, 가, 가. 가. 숨어 숨어 우리 럼마가 문어 큰거 잡으면 꼭 가지고 오려야 되는데 왜냐면 지금까지 두 번이나 놔줬잖아요 아세번 놔줘버리네 지금 이건 럼마한테 비밀 이 영상 보시면 뭐 그때 내가 감당해야지 뭐자문어씨님 제가 큰놈 보냈습니다 작은 놈 주실 차례에요 덥석 받겠습니다 덥석 여러분 진짜 없나봐요 지금 몇 시간짼데 자 여러분 없습니다 아까 그큰 문어 그냥 집에 가서 숙회로 해쳐먹을걸 리발 자 그래서 돌개라도 일단 들고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또 봐요 그만 보고 싶다 아아 만점완요 아유 이제 방파주좀 그만 놓고 싶다 또 왔다고 인사하고 자, 여러분 다음 다음에도 날씨가 좋으면 또 그때 볼게요. 진짜 그만 좀 보자 리발. 다음에 보자고 또 인사하고. 뭐야 아. 아아한테참 몰래 보고 아이고 문어만큼 비싼 레기가 있네 여기 문어가 더 비싼데 구라도 치고 아니 론나 궁금한 게 제가 문어를 잡으러 다니면서 이렇게를한 번이라도 스치긴 했을까? 다음에 통올게요 그러다 나는 날. 네 그렇죠 또 왔습니다 자 이제 어떤 생각이냐면요 에이 설마 오늘 있겠어? 이 장화 좀 그만 신고 싶어요 그래도 전 잡을 때까지 합니다 자 일단 뽀치 여기 두고 혹시 모르니까 열어둘게요 열자 그런 날 있잖아요 이상하게 뽀치를 열고 싶은 날 그날이 그랬어요 저게 해삼 레기 또 있네. 이제 건들기도 싫다 개군소랑 창군소랑또짜증기를 하는구나 그래 즐기고 있구나 개군소랑 창군소랑 하춘 뭐참 개군소다 이래 레기들아 한 바퀴만 돌고 바로 귀가하도록 하겠습니다. 오 문어다 문어 문화, 문어 여러분 여러분 제발 제발 제발, 제발. 진짜 문어예요 보이세요? 어 팡무이마하다. 이야 잡았다 잡았다 여러분 와와와 드디어 잡았다 와와 개대박 와, 들어가 우와. 여러분, 잡았습니다. 와 제가 드디어 잡았습니다 와 집에 가려고 했는데 와 크게 보세요 이렇게 감격스러울 수가 드디어 잡았다 <웃음> 제 소라게 먹고 있었구나 저 소라게 시체 보이시죠 너 다리 다 있니? 하나 둘셋넷다요 하나 없네 괜찮아 그럼 내가 재생시켜줄게 이렇게 바로 들고 가서 키워보도록 할게요 다다 자, 여러분 저는 지금 그 어느 때보다도 너무 행복하고 감격스럽습니다여어 안녕 박문아 너 소라게 다시 먹니? 적응력이 롯나 빨래요 지금 소라게 들고 가는 거 보이세요? 자 이렇게 박문이를짜 고맙습니다. 심지어 저래끼는 저 상황에서도 지금 소라게를 입에 물었어요 엄청난 식탐을 가지고 있는 녀석인데 지금 좀 문제가 뭐냐면요 어항 안에 빵이랑 빵빵이랑 빵빵빵이랑 빵빵빵이랑 눈깔 뒤집어지겠네 이래기들이 살고 있잖아요 커다란 몇 마리는 꺼내서 방생을 해야 될것 같습니다 안에 있는 숭어래끼도 같이 방생을 해야 될것 같아요 왜냐면 저 어항의 최종 목표가 빵문이었거든 일단 빵문아 물맛 때문에 해야 되니까 야안 들어오면 어떡해 너 혼자 거기 있으면 어떻게해 가자 수조로 여러분 일단 물 온도를 맞춰야 되니까요 빵문이를 여기 이렇게 띄 놓게요. 불 온도 맞춰질 때까지만 좀만 있어. 이돌 한번 들춰볼게요. 어 개판이네. 자 펑에 미안해. 여기 얘는 작다. 쟤는 아마 먹힐 거야. 먹히는 게더 미안해. 자 얘들 뺄게요. 불가사리 실험 못할것 같아요. 자, 불가사리도 뺄게요. 지금 수질이 난장판입니다. 여기 빼낼 렉이 들었죠. 자, 이 녀석들 바로 방생하러 가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보내서 진짜 미안한데, 너네 사실 좋잖아. 자, 조심히 가. 안녕. 어, 숭어 렉끼 그냥 가버린다. 정없는 렉기 꺼져버려라. 다, 어 후라이 가자. 다 수컷들이잖아. 여러분 이제 물이 어느 정도 좀 잡힌 것 같죠? 방문를 바로. 입주시기 시켜보도록 하겠습니다. 들어가 자연스럽게 들어가 자연스럽게 그렇지. 아주 자연스럽게 들어가 잘들어왔어거기가니거처니어어디가어디가어디가야 네 네? 그런 대로 숨냐? 보이지도 않게. 야야 들어가 들어가 들어가 물어가어차피이가여과가들아가 들어가 여어가 들어가 들어가 들어가 들어가 들어가 들어가 들어가 아어가 들어가 들어가 들어가 들어가 들어가 들어가 들어가 들어가 들어가 들어 오 갑자기 붉어졌네? 저 틈을 이제 자기 은신처로 사용하고 싶은 것 같아요 야야 너 마치 그거 같다 파이어 이 문어가 요 다리가 좀 따로 놀아요 우리 사람은 뇌에서 이제 손을 뻗으라 하면 손을 뻗는 뉴런을 통해서 움직이는데 얘는 다리 하나하나 하나 하나에 각자의 그게 있다는 거죠 뭔 소린지 모르겠어요 어저새끼게저 자기 죽음을 이제 아는구나 야너 다리... 야 거기서 다리 그렇게 나올까 무서워 어디가 좋을까 지금 각 재고 있니? 야저 개... 야 오두방정 떨지마 아직 안처먹어 다시 색깔이 좀 연해졌죠? 몸 색깔로 신호가 있어요 흰색은 공포에 사로잡혀 있는 거고 엄청 붉은색은 또 엄청 화가 났다는 거예요 모르겠어왜 이런 식으로 표현하는지 어 하얘지지마 무서워하지마 무서워하지마 러브하우였다 바이브레이션 롯 같고 다리 하나로 이거 보세요 이 수색하는 거 보세요 이거 보세요 이거 뇌가 또 이거 다른 다리야 얘는 탕무이 아니야 자 여러분 그래도 어떻게 이렇게 잡았습니다 일단 지금은 이렇게 자기도 적응하느라 좀 쉬고 있는데 좀 적응하면은 알아서 이돌 틈에 은신처를 정한 다음에 들어가서 숨어 있다가 밤에 나와서 개를 사냥하는 모습 보일 거예요 그 개가 어떤 개냐면 바로 이게예요. 불쌍할래 미안해. 어쩔 수 없어. 자연의 섭리야. 자, 자 그러면 팡문이를 위해서 좀 빠져 주도록 하겠습니다. 턴 오프. 자, 그렇게 문어의 습성상 기어 올라와 가지고요. 자, 그렇기 때문에 자, 이렇게 위에 테이프질을 해놔 가지고요. 탈출하지 못하도록 해 놨습니다. 팡문이 레크가 벌써 개를 먹고 있습니다. 골록하거든요. 뭐야? 야, 야날야야 야, 야. 기술 좋다. 야. 거기 아무도 올라갈 낼게 없는데. 자, 어우, 저 개를 이거 보세요. <웃음> 야왜 먹다가 야 LED 센서를 켜니까 개를 먹다가 지금 도망갔습니다 아 그래도 개를 먹은 거를 포착을 할수 있어서 진짜 너무 기쁘고 이 영상을 핸드폰에 남길 수 있다니 진짜 최고예요 최고 와 근데 개 등값 벌어진 거 보세요 꽤 오랫동안 지금 러먹은 것 같은데 나중에는 사냥 장면도 한번 찍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개 상태를 보면 먹을대로 먹었어요 이그 정도면 뭐배 불렀겠다 야 내려와 다음 너 차례야 돌개력이야 자 그럼 이렇게 해서 드디어 팡무니 키우기에 종지부를 찍었습니다 아니 종지부가 아니에요 시작점을 알렸습니다 진짜 진짜 아직도 진짜 와 너무 감사합니다 심지어 지금 밖에 비와요 잡고 오자마자 한 30분 뒤에 비가 막오더라고요 그리고 마지막에 잡았을 때 타이밍이 어땠냐면요 와 이제는 판문을를 잡을 수 있을까가 아니라 당연히 없겠지라는 생각으로 머릿속에 가득 차서 이제 마지막으로 한 번만 둘러보겠습니다 하고 내네 끌게요 하는데 저기 뭐가쑥지나가더라고요그 저거 뭐야? 하고 가까이 찍었는데 문어 대가리가 쓱 들어가요 진짜 롱만한 래끼가 그래가지고 와이건무조건 잡아야 돼 하고 원래는 제가 장갑 여기까지 왔는데이 이상으로 제가 옷이 적기 싫어가지고 내 물을 안 넣었는데 그뭐 배는 거 없죠. 그냥 여기까지 다 담가 버렸. <웃음> 죄송합니다 여러분 제가 좀 많이 흥분해 가지고요 지금 어 진짜 너무 감격스럽고 1년 전에 헌터팡 딱 시작할 때 했던 초기 컨텐츠를 다시 할수 있어서 그것도 다시 팡범미만한 크기를 잡아서 할수 있었던 게 너무 감격스럽고 기분이 너무 좋고 여러분들께 이 영상을 풀수 있다는 게 너무 행복합니다 진짜 너무 감사합니다 근데 지금 영상 파일이 48개 있는데 이거를 지금 압축시켜서 편집을 해야 되는 게개로됐어 어떻게 여러분 재밌게 보셨나요?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헌터! Fire! 이거 조회수 안 나와도 괜찮아요 진짜 <웃음> 리발 구라야 건방이 여러분 지금까지 헌터팡과 팡무니의 추격 스릴러 이야기였습니다 한달 반이라는 야간 해루질을 하면서 다짐한 게 하나 있습니다 야간 해루질를안할 거야 리발 저는 노래가 끝날 때까지 시부렁거리